네 안녕하십니까 크립토 메타 콩콩 입니다 오늘은 웹 3.0, 메타버스, 게임 NFT 등 모든 메타를 주도하는 이더리움 생태계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메타는 사실 이더리움 생태계에 의해 만들어지는 만큼 앞으로 블록체인, 암호화폐 시장의 미래를 알려면 이더리움의 개발 상황과 생태계 발전 과정을 필수로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더리움은 다들 아시다시피 블록체인 플랫폼을 최초로 발명해 지금의 코인 시장을 만든 공을 세웠습니다 이더리움 이전에는 비트코인과 같은 1세대 코인뿐이어서 전자화폐로서의 기능만 했다면 이더리움이 등장하면서 암호화폐의 유틸리티라는 특성이 추가되었죠. 또한 오픈소스였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만들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2016년, 17년 그야말로 알트코인의 춘추전국시대가 만들어졌습니다. 당시에는 그렇다 할 검증 시스템도 없었고 검증의 필요성도 못 느꼈기 때문에 하루에도 수십 수백 가지의 알트코인이 만들어지고 수십 배가 오르고 토막이 나고 난리가 났었죠 이것이 이더리움 생태계가 만든 최초의 메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ERC-20 생태계가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플랫폼 메인넷의 경쟁자도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기도 했죠. 대표적으로 EOS, Quantum, ADA, TRON 등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이더리움 킬러라는 슬로건을 들고 나왔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더리움 발톱 하나 건드리지 못하고 목숨만 겨우 붙어서 살아났죠. 반면 이더리움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개발에 열중했습니다. 이더리움의 핵심은 스마트 컨트랙트였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사전에 협의한 내용을 미리 프로그래밍하여 전자계약서 문서안에 넣어놓고 이 계약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자동으로 계약 내용이 실행되게 하는 시스템이죠. 여기서 작년 여름쯤 만들어졌던 디파이 메타가 탄생합니다 탈중앙 거래소인 덱스는 중앙화된 주체 없이 유저들끼리 자유롭게 코인을 교환할 수 있으며 유동성 공급 또한 인센티브를 통한 자율에 맡겨 디파이 시스템의 혁신을 만들게 됩니다. 이후 이더리움 디파이 생태계를 견제하며 BSC, 솔라나, 아발라체 등과 같은 새로운 생태계가 개발되며 디파이 시장의 파이는 더욱 커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가을 게임과 NFT 메타가 그 바톤을 이어받았습니다. NFT 메타의 핵심은 ERC-721이라는 프로토콜로 대체불가성, 유일성을 증명해주는 기능입니다. 이로 인해 미술품, 게임 아이템, 캐릭터 할것 없이 NFT화 되어 높은 값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실제 가치가 있냐 없냐에 대한 평가는 뒤로 해두고 일단 돈이 몰리는 곳에 돈이 나게 마련이기에 또 여기저기서 너나 할것 없이 NFT, 게임 메타에 탑승하게 됩니다. 결국 디파이어 NFT 메타가 붐을 일으키며 이더리움의 대체제로 만들어진 개별생태계가 우후죽순처럼 성장하게 됩니다. 제가 예상하는 다음 메타는 웹 3.0이지만 이웹 3.0을 가는 중간, 그리고 웹 3.0 이후에도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과정에서 또 하나의 메타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멀티체인 환경입니다. 멀티체인은 각기 다른 메인넷 생태계를 연결해주는 기능을 말합니다. 이더리움, BSC, 테라, 폴카다, 솔라나 등 자체의 메인넷을 가지고 있는 블록체인을 레이어1이라고 하고, 이 레이어1에서 벗어난 오프체인 환경에서 확장성을 늘리는 솔루션을 레이어2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레이어 1 환경을 레이어 2를 활용해 유기적으로 연결된 환경을 멀티체인이라고 합니다. 바이낸스나 덱스에서 특정 코인의 메인넷을 변경해주는 브릿지도 위와 같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레이어 2 멀티체인이 주목받을 수 있는 이유는 결국 이더리움은 짱을 먹기 때문입니다. 올해 솔라나 아발란체, BSC 등이 엄청난 가격 상승을 만들며 생태계 확장에 열어올렸는데요. 현재 체인별 TVL 총 예치자산 규모를 살펴보면 이더리움이 전체 규모의 65%이고 2위인 BSC가 6.8%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위인 이더리움과 2위인 BSC의 격차만 10배입니다. 아무리 새롭고 기술력이 좋은 프로젝트가 이더리움 킬러라는 식상한 타이틀을 걸고 나와도 결국 이더리움에게 조져지는 것이 지금의 그리고 앞으로의 현실일 겁니다. 때문에 현재 만들어진 대체 메인넷 생태계의 사활은 이더리움 생태계의 볼륨을 빼앗아오는 것에 걸려있다고 볼수 있죠. 그렇기 위해선 길을 잘 닦아 놔서 이들로 고객님들이 오시는 길 편하게 만들어야겠죠? 그 역할이 바로 레이어2가 하는 일입니다 현재 대세인 게임 NFT가 수그러들면 다음엔 주춤했던 디파이 쪽에서 다시 움직임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작년 여름 버블이 붕괴된 뒤 디파이 시장은 빠른 속도로 기반을 다졌고 안정화를 이었습니다유니스합은 버전 3.0을 내놨고 BSC 솔라나 아발란체와 같은 메인넷에서도 자체 디파이 플랫폼들을 앞다퉈서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배가 DYDX, 미러 프로토콜과 같은 합성재산 디파이 서비스도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이와 같이 다양한 메인넷을 기반으로 디파이와 NFT 생태계가 뿌리뻗다 보니까 서비스가 점점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개발자들은 레이어2를 활용해서 자신들이 만든 서비스에서 다양한 메인넷이 호환되도록 해 다른 메인넷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는 유저들을 잠재적 고객으로 유치시키려고 하는 거죠 레이어2 솔루션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레이어2의 기술 형태에 따라 사이드체인, 오프체인 컴퓨테이션, 스테이트 채널 등으로 분류되는데 뭐 굳이 이거 다 세세하게 알 필요는 없고 대충 어떤 녀석들이 있다만 알면 될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미세고, 폴리곤, 니어 프로토콜, 아발렌체, 짓케이스왑 등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제품들 대부분은 서로 다른 메인넷을 연결해주는 수평적 확장성에 초점을 맞춘 멀티체인의 모델들입니다 이미 관심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도 많이 올라와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죠 그리고 이외에도 레이어2 기술 중에 근본 중인 근본 둘이 있습니다 옵티미즘과 아비트룸입니다 이 툴은 프로젝트가 아닌 순수 개발 단체 이런 느낌이라서 별도의 코인은 없고 이더리움 확장성을 위한 공익 서비스에만 열중한다고 합니다 옵티미스틱 롤업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확장성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이 솔루션을 통해 현재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고집병인 네트워크 과부하와 수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아비트럼도 레이어2 솔루션으로 상당히 각광받고 있는데 기존 레이어2 솔루션은 중앙화된 심사과정을 통해 수동으로 솔루션을 제공했다면 아비트럼은 최초로 플랫폼 형식의 레이어2 서비스를 지원해 누구나 쉽게 레이어2 컨트랙트를 배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커브, 아베, 도도, 스시 수합 등 유명한 이더 기반 덱스 프로젝트에서 아비트럼을 통해 레이어2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고 동시에 아비트럼의 볼륨 또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두 솔루션은 자칫 코인이 없기 때문에 직접 투자를 할 수는 없지만 관련 생태계와 연관 프로젝트들의 주목을 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더리움 생태계 발전 과정과 앞으로 주목을 받게 될 레이어2 솔루션에 대한 간략한 흐름만 정리해봤습니다. 다음에는 레이어2와 관련된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 뵙겠습니다.